주님 여기 오소서 우리들의 예배 위에 진히 오소서 주님. 그 말씀 다시 오신 그 약속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. 하신 하나님 이곳에 주를 모십니다. 오셔서 자정하시. 하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의 빛 비추소서 음 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영광 가득소서 우리 와 함께.